I'm g o n n g to c u up. a r g o o u t up. 너왜 이렇게 점점 반응 안 해줄 거야? <웃음> 이제 질리나 봐. 너 이제 질려?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오오오 어, 이제, 오오오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내오라오내오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고마움을 모르는구나. 어? 회오오반 어이. <웃음> 바반 반응. 바람이... 어이, 진짜 어이가 없네. 이게... 어이게, 자주 만나니까... 페퍼야, 페퍼야... 아 누구야? 페퍼야이 바람이... 바람이... 바람이... 바람이... 바람이... 바람이... 바 하. 이 바람이... 바람이... 바람이... 바람이... 바람이... 바람이... 바람이... 바람이... 바람이... 바람이... 바람이... 바람이... 우람이 바람이... 바람이... 바람 아니 아니 아니 이제 와가지고 진짜 너무 한거아니야 어? 어이구 어이구! <웃음> 아 <아이>, 모자 예쁘시다! <웃음> <에이>. <웃음>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치기로 할 거예요! 네! 자 페퍼는 여기 잠깐 기다려주세요! 언니 잠깐 배드민턴 좀 칠게! 북쪽마~ 아, 내가 이겼게~ <웃음> 소리부터 밟았어요. 솔직히 인정하세요~ 야. <웃음> 야. <웃음> 너와 나의 실력 차이~ 여기까지~ 자체 모자이크, 아름다운 광경은 자체 모자이크 해야지! 그래, 아 베퍼야. 됐퍼 싫어, 그렇지 가기 싫어. 어, 언니한테 와야지. 싫어. 이 와야지. 너무 어, 싫어 싫어 그랬죠. 집못 찾아갈 것 같은데? 아니야, 얘 찾아갈 수 있어. 내가 얘만 따라가면 집으로 가. 가스라이팅 시키는. <웃음> <웃음> 안 됐다 모자 안 써서. 나 그거 이거는 선택받은 사람만 쓸수 있어. 선택야지쓸수 있어요. <웃음> 어이! 어이! <살팔쳐준다. 웃음> 야! 이 허이! 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이 기 있어요? 라아 <웃음> 진짜 이것도 못하네 아오오세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끝끝 <웃음> 던져주세요! 잠다만다그다 자, 기 그러면 백퍼야에 눈이 다 들어가겠는데, 콩알 빨리 열어봐. 콩 눈이 되게 이찮아콩 어, 그래. 요새좀 나아. 비퍼야에들어오 <웃음>